천 원씩 한 건가요? <웃음> 아 선수님, <잠시만요. 웃음> 아아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국가대표 박지성입니다. <웃음> 선수, 저 쏘다가 <제가> 질문해야지. 박지성? <웃음> 아, 축구 선수 박지성? 똑같은데요. 아 이거 근데 투혼 드림 선수청 컨셉 아니? <웃음> 아, 네, 아네 제가 저 2002년에 또 태어났고 또 이제 박지성 이제 선, 축구 선수님과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많이들 막왜 어, 박지성 님왜 야구를 하냐 어, 야구를 하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2의 축구 선수 박지성이 아닌 제1의 야구 선수 박지성이 되기 위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성으로 태명한 먼저 아 박지성으로 명찬 먼저 갑자기 오케이 어 이거는 오케이 운 뛰어봐 어? 박지성은 아박아 잠깐 박... 아, 다시 다시 한번 <웃음> 운 뛰어봐. 박 박지성이라면 왜 축구를 해야 돼? 지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게 성 성공한다는 걸 봤지? 아 이건 완벽했다 어어 아, 아. 아이고야 지성 아 그래 우 지성 올 얼굴부터 국가대표다 아입니다 아이고야 아 이거 등번호도 지성 몇, 몇 번이죠? 13번? 백십 아 십사 번 오케이 십사 번 오랜만이구만 자 재민이 형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당구하자 때리지 어? 아, 말고 단체 당구하자 당구가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웃음> 보여줘 보여줘 <웃음> 나난 드리블 실력 아. 보여줘 보여줘 간다 간다 조, 아, 빨리. 조심해 조심해 나 빨리가 빡빡빡 돌아서 간다 조심해 어 하하하 아빠 너와 이거 아또와또와아또와또와또와또와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바로, 필드 하키. 아, 국가대표? 나재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은 패스 훈련 중이었고요. 아, 힘드냐고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아니요, 힘들긴요. 이게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저 나재민의 이름을 걸고 드림 온 필드. 이게 뭐죠? 네, 드림 선수촌에 있는 드림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필드의 하키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따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은 아마도 우리 시즈니들. 이 아닐까요? 하고 보고 자 이제 채팅창을 한번 봐볼 텐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채팅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웃음> 아, 아 재미나 네 오늘 맞아요 저 오늘 필드 하키의 힘을 보여드려 왔습니다 여러분들 필드 하키라고 하면은 이딱이 이 필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그런 느낌? 아왜 이렇게 예뻐? 아 여러분들 제가 이쪽이 어디냐? 선수촌이지만 상당히 많은 이어 흔히 방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좀 뛰다와서 지금 머리가 약간 상했을 수 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아 진짜 오늘 너희 요정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저희 필드하기도 왔으니까 우리 그 국가대표분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국가대표분들을 한 명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헐 재미난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황 른, 아진 선수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웃음> 한번 눈 막고 눈 가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주 주머 주머니에 손은안 넣고. 어 <웃음> 우와. 네 튕겨 버렸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한발 네. 쐈지만. 네한발 쐈지만. 와졌습니다. 어디 어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언제 저렇게 다 꾸면 놨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사격 선수 런쥔입니다. 어 일단 제 생각은요 사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일 번. 그냥 주머니 넣고 쏘기. 허세. 그리고 눈 한쪽을 가려야 돼. 자, 2번. 이렇게 쏘는 거. <웃음> 가끔 재미없을 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잘안 들려서요. 아. 사격을 어떻게 배웠냐면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사격을 배우게 됐어요. 영화 아저씨에도 원빈 선배님이 되게 멋있게 사격을 하는 모습에 어, 저도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한번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 한발 남았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제누도 한번 걸어 가볼까요? 야야야, 아우 벌써부터... 아아아아, 니가 참아 잠깐아아아 네가 참아, 참아, 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음, 아니, 아니, 아! 참아! 아아아아아깐아아야 아. 야깐 잠깐 잠깐 잠아아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네네네네네깐 잠깐 잠깐 아깐 잠깐 잠깐 잠아안 돼요? 나 이거 보여줄게 해줘. 네.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어! 리리머리리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까지 머리로. 머리로. <웃음> 아 <10장씩>. 네. <웃음> 그냥 허허허고요 한번 허허장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조수 바이바이 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네,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틀을 절대 패기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진다는 각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다음 자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 농구 선수 철러를 <웃음> 한번 봐야 되는데 이쪽에 그 명물 그 어디죠? 그 랜드마크가 하나 있다는데 자, 그러네요. 그럼 한번 천러를 불러볼까요? 이거, 이거 좀 사실래요? 워셔액인가요? 아, 워셔액은 아니에요 <웃음>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천로 준비됐어? 예 yep. 네, 3분 카리! <웃음> <웃음> <산분>.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 여기 농구 <웃음> 대표 스테팬 천러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하니까 지금 또 땀이 나네요 제가 농구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번 농구 대표 돼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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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나나나다 했는데. 됐어. 아 예. Yeah. 이쪽으로 와 천야. 천야 천야. 아 촬영 끝났어 미루 와. 왔어 왔어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와. 아 힘들었다. 아, 아. 내가 제누 형거 그거 하는 거 보고. 아 뒤로 뒤로. 내가 머리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이, 뒤로. 생각, 생각보다. 음. 아파, 아파 아파 진짜? 이거 너 장갑. 아몸 개그. 이거 장갑 너 머리 안 들어가잖아. <웃음>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팀 이름이 또 저질 체력팀이어서 벌써부터 힘이 든대 벌써 땀나요 그럼 이제 감독님도 안 계신데 일찍 땀나요 걸리면 어떡해요 떡볶이 먹자 라면 먹어야지 지금 라면이지 라면이지 라면이지 내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 감독님이 오늘 약속이있으셨 퇴근을 하셨어 아 연습하고 싶었는데 야, 그럼 가지무도 올까? 어디 갈까? 아니 빨리 퇴근시니 우리도 빨리 떡볶이 퇴근해야지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떡볶이. 아니 라볶이 라볶이? 라볶이가 아, 아, 더 좋아? 먹자. 어이 뭐야, 뭐야. 자 그만! 어이. 어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주 엉망이구만 지금부터 국가대표 <웃음> 선수 저는 <맞다. 전원, 웃음> 지옥 아. 훈련에 돌입한다 오마이갓 oh 실제! 지옥 <웃음> 훈련 아, 뭔가 다서가 있는데. 감독님 아, 목소리가 이상, 이게 아닌데. 여러분, <웃음> 어디 있어요? 딱 <웃음> <땅> 엄청 났어요. 여러분, <웃음> 지옥 아, 훈련이 아,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여러분, 위기에 빠진 친구들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한 시간 내에 친구들과 함께 단서를 풀고 올바른 비밀 코드를 찾아 주십시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텝 1. 먼저 친구들이 단서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 친구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스텝 2. 최종 관문까지 여러 개의 단서를 활용해 올바른 비밀 코드를 유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른 코드를 선택한다면 친구들은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만약 잘못된 코드를 선택한다면 친구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스텝 3. 친구들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면 여러분에게는 드림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한시간 내에 드림픽 도전하기 버튼을 누른 후 NCT 드림의 특별한 선물에 당첨되는 행운을 기대해보세요.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랜덤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친구들을 구할 준비 됐습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 4 3 2 1 스타트. 아, 네, 여러분이 저희 저희가 지옥 훈련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죠. 저희가 좀더 편한 길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갈수 있는 <웃음> 아, 아, 아, 저는 퍼스트가 좋은데 아, 그아 o o d I said, good. I said, good. I said, good. I s a i 다 아, 근데 그 감독님한테 우리 시 d I 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i d good. I said, good. I said, good. I said, g 뒷 o d 요 said, good. I s a 가방이 <웃음> 있죠 <있어요. 웃음> <우리 시즌이란> 가방이 있죠 네, 그렇죠 삼례 가방이죠. 아, 얘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훈련은 내가 할게, 노는 건 너희가 아. 해.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같이 아. 훈련하면 좋죠. 우리가 이렇게 옷을 또 마치 입었으니까 어? 탈출하지 말라고. 아저 아, 음. 이거 끊고 갖고 갈 거예요 RG RG 여러분? 아또이 3분 철로 30, 30, 30, 30, 30 아, 30, 아, 30초 30철로 30철로 30초 철로 네 직속식품이죠? 자, 여기 제 이름도 네. 세기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거 직접 그 이탈리아에 가서 아, 아, 아, 못본 사람 쏜다 뭐, 뭐, 그리 여기 중간에 가려져서 안 보여 아 런휘진 런휘진 런휘네 저는 뭐죠? 재민 영미! 왜, 왜 42? <웃음> 영미! 영미 가야지 영미! g <웃음> m 어, 4 2번이 n 재민 e young 42번 왜 42번이지? Jamie, w h 없는 거 are 땀좀 o 닦아 e 될 h 같지만 너 r e people? Where are people? w h 하고 있었어 <웃음> 아 p 벽이... 시비 걸어 e Where are people? Where are 색이 o 아 l e Where are people? w h 아까 전에 한다고 왜 아직도 시작 안 하는 거지? 이게 지옥 훈련인가? 아 이게 가만히 이렇게 어? 편하는데? 여러분과 무서워. 대화하는 게 아. 지옥 훈련? 아닌데? 무서워. 이건 아닌데? <목소리> 아니지 재노야 가만히 있는 게 지옥 알아서 들어가세요 <목소리> 들어가시고요 제노는 아, <목소리> 아, 네. 아, 아. 아. 아. 나와 나와 재노 뛰었으니까 아. 나오네요 야, 어떤 훈련부터 시작할까? 아. 집중력 훈련 평정심 훈련 나는 평정심이 좋다 생각해 평정하고 평정심이 좋다 생각해 필요하죠 다 중요하죠. 왜? 조용히. 해. <웃음> 네, 조용히. 해. 왜? 농구, 뭐, 집중해야 뭔가 집중해야 되고. 신청싶다. 근데 사실 뭐 집중력이건 뭐건 평정식이, 평정 시기, 평정 평점, 아, 정심 이거 먹어. <웃음> 얼 혀가 잘안풀려가지고 <웃음> 저게 <저기> MC 분. <웃음> 사실 <웃음> 필요 없어요. 아, 안 하고 싶다. 아 그렇죠 별로 안 하는 게 왜냐 우리 아, 떡볶이 감동이.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 아 원래 아, 그래. 아, 그래. 쉴수 있었는데. 간정원. 어 근데 평정심이 약간 안힘드니까그게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이고. 네, 틈을 안 주시네. 여러분의 선택은 평정심. 그렇지. 그렇지. 고지. 이제 트램폴린으로 이동해 주세요. 어? 네. 그럼 해 볼까? 아, 평정심. 답답. 너무 착하니까. 말잘 들어. 3분 철로 일로 와. 야, 월식 좀마실게 야, 여기 훈련 일지 있어. 어? 뭐야, 이 훈련 일지 뭐야? 훈련 일지 뭐야? 훈련 일지가 보여요 어. 자, 평정심 훈련이니까 평정심을 발 위에 흔들리는 트램폴린 위에서 트램폴린 아. 위에서 명상 자세로 버티기 30초 제한. 이게 아. 저가 이거 알아요. 제가 이거 아닌 게 제가 일단 어, 어, 이거 구, 왜 이거 왜 알아요? 보여아 훈련 받아봤어? 네 받아봤어요. 이거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어. 아근 네, 이게 잠깐 잠 평정심이니까 자리가 안 아, 나갑니다. 네 알고 있다며요. 설명해 주세요 해주세요. 빨리. <웃음> 이게 네 잘. 네. 아우, 자 트럼프트스. 설명 시간 들어갑니다. 태권도 태권도 님. 네. 자 일단 총 여기 트램, 트램펄린에 세 네. 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왜세 명이죠? 왜세 명일까요? 3... 분. 아 예. 너가 알지 <웃음> 누가 알아? 자 여기 티저 쇼 아니에요. 한 명이 이제 걸린 얘기예요. 걸린 사람이 딱 여기 딱 보이죠 여기? 네. 이, 십자 더, 더하기 더하기 여기 앉아서 이 명상 자세로 그 아빠 다리로 이렇게 아, 앉아 있어요. 음. 명상 자세 네, 거기서. 두 명이 들어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어. 앉아 있는 사람이 명상 그 자세가 풀리거나 어. 웃거나 하면 바로 아. 컷. 아. 그러면 아. 눈을, 감고 컷. 아, <웃음> <웃음> 눈을 감고 있어야 돼. 컷. 눈을 감고 있어야 되면 카메라를 계속 봐야 돼. 아 어, 예. 감고 있어야 돼요. 아아 아, 카메라 계속 봐야 돼. 놓쳐도 탈락.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거 어렵네요. 음악 방송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아 <웃음> 예. 어, 그러면 그러면 웃겨도 되겠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웃겨도 되지 마. 이렇게 어, 이렇게. 대신 몸에 터치하면 안 돼. 벌점 했잖아 몸에 터치하면 안, 안 되는 걸로. 제한 시간 <웃음> 30초지?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누구 대신. 먼저 할까요? 너부터 해. 너 룰을 아니까 너, 너부터 해. 그러니까 지성이가 말을 꺼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에이, 에이, 아니면 에이 지성이가 에이 에이 아니 에이. 시험, 아니 지성이가 정해. 시범을 보여줘야지. 아, 지성이가 아니라 박승엽, 박승엽. <웃음> 죄송합니다 뭐야? 꺄악! 아, <웃음> 야구하는 사람들은 야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전, 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도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형이 하나 응. 아, 해 주면 안 돼요 뭘뭘뭘 뭐, 내가 그립 이해했으니까 받아줬으니까 아니야 지성 이거 진짜 안안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아. 않는 트램폴린 아 진짜요? 어. 오 트램폴린 어? 과학이다 침대 어. 그러면 <웃음> 한번 제가 한번 신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아 그건 놓고 야구방망이 좀 야구방 좀 놓고... 어 그렇지. 데 아, 갑자기 <웃음> 화나면 때리는 거 아니야? 뽀자 <웃음> <웃음> 그러면 이 겉에 겉에란다. 그 옆에 옆에 두 명은 누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할 건가? 약간 음. 같이 뛰어야 되니까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고 어. 몸무게도 같고 같고 성격도 착하고, 같고 아, 같고. 성격도 착하고 아, 아이고 이걸라. 야. 아. <웃음> 그러면 음. 어. 음. 어, 이봐, 헉, 이봐. 이봐. 천벌받는다니까. 벌점이죠. 제노야, 제노야. 이... <웃음>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잠깐만. 제노야, 그 뭐지? 우리 둘이 가몸무게하고 키가 가장 비슷하고 철러랑 어. 런준이가 키가 비슷하진 어. 그 아니지만 그, 몸무게가 아지만 <웃음> 아, 오늘 사실 런진이가 하기 어. 전에 나한테 어. <웃음> 오늘은 깔창을 깔 수가 <웃음> 없네 이러면서 아 그렇지요 근데 저는 그런 <웃음> 거 신경 안 쓰니까 <웃음> 어, 어, 역시 야 근데 우리 빨리 지옥 훈련 끝내야 돼한 네,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원래를 두 개였잖아요. 응. 그 카메라 보안 보면 안되는거 응. 취소해 주세요. 왜? 아무서그눈 감는 거안될까요 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웃음> 혜정 씨, 어. 시작해볼까요? g i m your hand oh. 어. yeah. Give me, give me. 그 제가 시... 아, 아 근데, 근데 이거 하면... 어. 그저 터치하면 다, 둘이 아 i m your hand 아, 어, 그런 거어요그 어, 의미가 없어 네, 제가 저기... 시작하면 저기... 음악이 나오는데 씨, <웃음> 좋은 깍두기인데요? 아우... Oh. 네? 우리는 방해하는 자예요 i m i m your hand <웃음> <저게> <웃음> 뭐... 자, BGM이 발생한다고 했네요. 네. 자, 뱀을 미. 아니 이거 우리가 하는데 훈련하는 데 BGM 틀어놓고 하잖아요. 아, 아니 우리 왜? 준비 운동이야. 아 어, 어, 그래요? 운동?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잠깐, 안 뛰었어. 야, 아니 이거 우리 안 뛰었어. 안지 안 뛰었어. 안, 안 뛰었어. 안 뛰었어, 안 어, 뛰었어. 아니, 아, ]잖아. 재밌어 보여. 아, 아, 잠깐만요. 버거, 잠깐만요. 버거,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 아 잠깐만. 오케이.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이고다 다리가 막 움직이네요. 오, 이게 뭐야? 어이 어이 어이. 재밌네요. 머리 안 움직인데? 이거 원래 훈련이야 이것도 이것도 일종의 훈련 어, 자. 어 시작했어요 명상 시간 시작 하나 둘셋어안 울어 <웃음> 안울 풀린, 거, 없어, 아니야? 풀린 거 아니야? 풀렸지 한번한번 풀렸지 <웃음> 어, 제가 어. 높게 뛰어 높게 우와. 높게 <웃음> 높게 <웃음> 높게 <웃음> 어, <잘하네>. <웃음> 높게 높게 잘하는데 높게 높게 잡아야지! <웃음> 어? 아, 안, 안 맞지? 병상 자세 잡아야지! 아까 <웃음> 놓쳤어 <웃음> 놓쳤어! 이놈아 그냥 이만 <웃음>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웃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웃었어! <웃음> 야 이거 뭐야! 장수이너 <웃음> 탈락! 와 이거 뭐야? <웃음> 이상이 탈락! 아 이거는.. 그거 뭐냐? <웃음> 아, 아,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아, 맞다. 15몇 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 성공할 아, 수 있었는데. 아, 응. 어, 잠깐. 지성이 탈락! 가까이 지났어요. 지성이 탈락. 자, 그럼 다음.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 좀살다 주세요. <웃음> 어, 너무 힘든데, 이거? 어? 아니, 너 키만큼 올라왔는데? 어, 근데. <웃음> 야, 진짜. <지나와. 웃음> 맞아, 이거 진짜? 지옥 훌리 아니야, 지옥. 이거는. <웃음> 아니, 쉬우면 재미없다. 와 감독님 이름, 염라. <웃음> 염라대왕 자, 다음. 나한번 어. 해볼래요. 야 이거 근데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더 힘들어 맞아 그럼 옆에서 살살 해주세요 <웃음> 그 다음 천러? 오케이 다음 천러 가자 아 오케이 저는 그 방법이 어, 뭐. 있거든요 지성 저요? <웃음> 그러면 나랑 지성이 해볼게 아, 몸무게가 풀게. 너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발안풀려비 디셋 와나 이거 잠깐만 이거 천러야 기억해 천러야 너는 원래 3분이지만 30초만 못들었는 알겠지? 알겠지, 뭔 소리야 그 시선은 좀오바니까자 반칙 하나는 자세 풀리는 거 하고 아자 <웃음> <웃음> 그러면 BGM이 나오는 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선 이제 시선 상관없지 자 이거는 한, 선, 한 명이 한명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야 어, 진짜? 그럼 열심히 해볼게 천러 웃으면 안돼자 BGM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디! 액션! 오, 오. 오! 이거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안 맞으면 안 돼! 야! 야! 나 혼자서! 우와. 아, 둘이 왜 이렇게 못해? 약간 지성이 많이 올라가던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아니, 둘이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지, 이거? 아. 야. 나, 박아, 나 박아. 아. 야. 아, 지금 도 웃고 있어요! <웃음> 웃고 있어요. 야 웃으면 탈락 아니야? 어, 웃음. <웃음> 어 웃고 있어. 탈락 탈락 탈락. 아안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돼, 안 어, 힘들어. 내가 한야 <웃음> <한 웃음> 만... 얘들아. 버티는 게들아 이런 <웃음> 거는 한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약간. 약간. <웃음> 어. 아. <웃음> 아. 런준아. <웃음> 한번아 <번만 더> <웃음> 웃겨. <웃음>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워 아 이거 웃겨. 이게 오. 이게 은근 이렇게 해서 아아야 뭐야 야아 아 웃겨 아야야아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만들어 <웃음> 일단 그러니까 지옥훈 련 빨리 아 탈출해야 아 되니까 아아 내가 한번 해볼게 아배 아파 애들 집중력이 아다 없어졌어 아 <웃음> 형나목 아파 자 이번 타자 아 제노고요. 어, 아, 뭐 어, 뛰고 싶은 사람? 너너너 비슷한 나랑 렌즈는 뛸게요. 아, 어 그래 <렉> 나도 할지 아, 또 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만. 아까 안전해. 렌즈 온몸 에 힘을 다 빼야 돼. 아, 알겠으니까 아니면 시작할까? 지성이랑 재민이 해. 아니, 나랑 지성이 그럴까? 할까? <렉> 아니, 아직 안 시작. 아, 아직 안 시작 아. 안 시작 안 시작. BGM이 나오면 스타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GM cue. d o 아, 시, 시, 시, 시, 작. 오케이! 시작됐고요! <목소리> 어, t 아, h <목소리> 어 q 빨리! e 야 빨리! 빨리! s Oh, y e 빨리! h y 철 s Oh, yes. Oh, yes. Oh, yes. Oh, yes. Oh, yes. Oh, yes. o 거 yes. Oh, yes. Oh, y 다음 타자 누구죠? 아, 재민이 재미아 좋은가요? <웃음> 제가 한번 평정심을 최대한 유행 유행 와 이거 유럽, 어려운데? 댓글 한번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난이도 유잼 드림 난이도 하향 안 되나요? 셀프 지옥 훈련 <웃음> 셀프 <웃음> 날치인 줄이야 날치가 뭐야? 설치 생성 생성 마지막으로 <웃음> 그, 마지막으로 아, 한 명만 <웃음> 더 도전하고 아니요 앉아있어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있지? 아니요 자 시작 자, 저에여기의그나의 명상 자세는 이거예요 <목소리>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 죄송해요자 네. 그럼 해볼까요할게요자 <목소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명상 음악 주요요 누구의 친요 누구의 친구예요? 누你의친呢예요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친 아이 <웃음> 깐만 너무 안 맞아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오케이빨오케케이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리 아! 리 빨리 이리 빨리 빨 좋아. 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웃음> 국가대표 선수단은 아어 웃겨. 평정심 훈련에 <웃음> 성공했습니다. 열로? 아웃겨. 와힘들고 봐줬네. 국가가 아. 어떻게? 보니까 운동을 못 뛰는 거니까 조금 살살 뛰어도 되긴 한. 아 어. 요즘 국가대표 뽑는 <놀라> 기준이 좀 약해졌네요. 그러니까. 아. 아왜키아 아. 아. 어. 아아 이게 좀 힘들긴 하네요. 지옥 훈련이. 아. 아. 아 힘들어. 아첫 번째인데 벌써 힘드네요. 도대체 몇 번째까지 있는 거야? 한 열.. 아한백 번? 백 번? 잠깐만 아니잖 제노 오늘.. 제노 오늘 그 기분 안 좋다고 다 벽이랑 싸웠단 말이야 제노 씨 사이 안 좋아. 근데 다음은 어떤 훈련일까요? 다음 훈련이요? 모르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훈련? 알려주.. 어떤 훈련을 선택할까? 의리으리한 팀워크 훈련 트렌디한 개별 훈련 역시 아, 드림하면 의리... 아니지 드림은 의리의리한 개별활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의리의리하지 나 나의 <웃음> 친구 어디 갔어요? 뭘 <웃음> 여기야 여기네 내내 친구 어디 갔어? 저기야 아 지성아 <웃음> 지성 어. 역시 드림은 뭐다? 의리의리한 개별, 활동. <웃음> <웃음> 개별 활동이죠 <웃음> 여러분들 아어 아. <웃음> <웃음> 어. 큰... 우리 시인 여러분들이 연준아 목 아픈 거 아니지? 목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 연습이 조금 필요한 어, 그런 건, 아, 내가. 이거는 몇 개? 아까 화학. 어, 감독님의 호루라기. 소리. 아, 이거 제일 듣기 싫어. 여러분의 선택은 의리의리한 팀워크 훈련입니다. 아 지금 바로 슬랙 라인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슬랙 라인 아 앞으로 맞시다. 이동합시다. 이동. 이동. <웃음> 이동. <웃음> <웃음> <웃음> 아. 그, 저, 저기요. 하키 공정 관리 잘 하세요 어휴 필요 없어요 어? 야. 여기 훈련 일지가 그러면, 있어 그러면 자 어?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 저기 여기 훈련 일지가 있어요 어, 훈련할 게또 있어 그것도 갖고 와뭐 뭐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지성아 이것 좀 그만 들고 다니면 안 그래, 돼? 근데 친구인데 너무 아. 이무사 지났어 이미 <웃음> 안 돼! <웃음> 자 가. 그러면 자 뒤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자 우리가 자, 할 음, 행동은 음. 의뢰한 팀워크 훈련이죠? 릴레이로 윗몸일으키기 100회, 제한시간 100초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면 1초에 한개씩 하면 되네. 어? 1초에 개면 1초에 아 조금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아니야, 5명이서 달면서 남성하면 되는 거니까. 릴레이니까. <웃음> 우리 5명이서 100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아 근데 <웃음> 그게 있어. 그게 룰이 있어. 100개를 하는데 <웃음> 네, 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거잖아 응. 근데 앞사람이 만약에 우리 다섯 명이지 응. 그럼 하나, 앞사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하나 하면 그럼 마지막, 마지막 사람 사람이 96, 94개, 96. 6개를 해야 돼저기자 <웃음> 지성이 아, 말대로 백백이 100, 사는 인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 누구 첫 번째 한, 아니 제일, 마지막 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겠죠 그 순서 줄게. 어떻게 정할지? 어, 어 뭐야? 저 말할 뭐지 뭐지? <웃음> <웃음> 도전 순서를 정할 기준은 발레, 아, 어?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 아, 아 요것도 그거. 있고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킹 누구지? 아. 재민 형이지 재민이랑 같이 했다 저는 는저한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플랭크 아, 둘다 어,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그, 드림이 플랭크 되게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랭크 한 번, 우리 연습생이 너무 했구고그 뒤부터 가야지 관건이지 발레는 아, 또 아, 이게 아, 되게 어. 너무 아플 것 같아 발레? 발레는 아프다고 응. <웃음> 그래. 한번 보여줘 봐 발레는 뭐 우리 어. 만약에 한... 어. 하이밍이 잘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발레 발레입니다 아. 발레. 발레, 런쥔이 형. 형 발레 좀 했었잖아요. 잠깐 했었지, 아주. 그렇죠. 한몇 개월. 윗몸 일으키기 하려면 복근 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님? 복근하면 논이? 아 잠깐. 아아 우리 아 지성이도 복근 이으 아 장난 아니거든. <웃음> <웃음> 네. 아유 아유 빨래판이 따를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하면 돼. 빨래를 이렇게 하면 되고. 아, 그럼 발레 해야 된다고. 아, 그럼 발레 이제 해야 네. 발레에서 대결 해서 이긴 사람이. 그쵸, 이긴 어. 사람이. 그러면 런쥔이가 아, 동작을 하나 정해주고 네. 우리 버티기를, 버티기를 하자. 버티기를, 어. 이게 아 우리도 수업할 때 많이 배웠었잖아. 음. 한 발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무릎 위로까지. <웃음> 무릎 위까지. 그 다음에 아, 이거 까치발? 포인. 포인 이거 하고 할까? 여기, 여기서 이제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안경 때문에 그래. <웃음> <웃음> 아니, 무게 중심이 <주시면 웃음> 어, 달라서 <달랐어. 웃음> 그래, 이쪽이랑. 자, 올라가는 거야. 어. 여기 까치발을 는 거야. 어제 잘 버티시네. 근데 내가 지금 못한 아까 그 목을... 아, 주니깬개인데? 네. 아, 네. 아, <웃음> 그러면 이긴 사람이 그냥 순서를 한꺼번에 정하자 어, 예, 너는 몇 사람이... 번, 너는 몇 번, 너는 몇번 <웃음> 한번, <몇 번. 웃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그래서 좀 조금 나 그거 할까요? 막 누구 잡거나 면 바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좀 음. 퍼질까?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아... 아니면 아 나눠서 할까? 아니, 아니 아, 바로, 바로 아, 해야지, 하지, 같이 같이 이거 같이, 바로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그러면 다다 다 같이 오른쪽 발 아니면 그래, 뭐, 왼쪽 발? 오... 오른쪽 발. 하고 싶은 대로 <웃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대로 <웃음> 근데 왼쪽 발이 더 편하지 않아? 왜냐면 아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 하나, 둘, 셋 지각 아 이거 벽이 야야야 아 이거 아니지. 아 뭐야 뭐야. 잡아, 뭐야 잠깐만 잠만 저기요. 아 잠깐만. 어 칠칠. 저 밀어요. 자밀 미는 거 반칙이에요, 지금. 아. 네. 아 내가 밀었어요. 아, 밀면 탈락이에요. 아, 아, 아, 아 나안 밀었는데 팔이 밀었어. 오케이. <웃음> 아니면은 너네 둘이 앞에서 해. 이렇게 하자. 아 맞네. 제렁이. 아, 아, 지성 지성 이삼 이삼 해 줘. 이삼 이삼. 자, W. <웃음> 갑니다. Let's go. 하나 둘 셋.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나 잘못 잘못했어요. 응. 야 이건 닭닭 싸움 되는데? 어잠깐만이 아니야 닭 싸움 안돼. 아줌마. <웃음> 아, 네, <웃음> 아, 네. 잠깐만. 안돼. 아, 네. 이렇게 하면 평생 하지. 아, 네. 장난 아니야. 그러네아그러네 그러네. 아, 그런 그러네. 애.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발레는 스트레칭도 중요하니까 아! 스트레칭으로 대결합시다. 안돼요. 아. 그럼 뜸난 무조건 지지. 엔진형 1등이. 내가 정확히 그냥. 응 음, 오케이. 아자 화장이 발레하면 음. 엔진형이니까. 자 마지막 한 사람이 안 좋다 그랬지. 아, 아니요아 아, 너가 이긴 거야 그러면? 제일 어, 좋을 수도 있어. 거야, 거기. 말로 이긴 자, 거야. V. <웃음> 부정. <웃음> 그러면은 자 누구 첫 번째 하고 싶은 사람? 그럼 절로 첫 번째. 오. 자두 번째, 번째 하고 두 번째. 싶은 사람. 런쥔이두 번. 째세 번째. 세 번째. 세번그세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만요, 이거, 그, 세 번째. <웃음> 아 번. 아아세 번째. 아 <웃음> 아세 번째. 세사랑세요째랑번요 아직이야, 번째. 세 번째. 아세 번째. 세번세 번째. 세 번째. 불번봐형 번째. 세형 형, 세쥔째영 번째. 세번형세번 형, 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죽고 싶어? 언준이야. 언준 형. 재빈이 다섯 번째. 아이. 이 어. 네 번째. <웃음> 세 번째. <웃음> 좋아, 좋아. 한거없어 하고 싶은면 가네 이거. 창조저 줘도 지가 봐. 어. 오 자, 그러면 그러면은 그 뭐지? 첫 번째. 마지막 사람이 잡고 아, 있어야 돼. 잡고 자, 있고 올라가. 저러 가세요. 야 재민아 재민아 애교 반성하자 <웃음> 아예 아니 참아 참아 눈 맞혀 있어 아예 아예 아 웃겨 나 잘할수 있지? 아니 나나몇개안할 거야 이거 드라마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한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나 양심 있게 한개좀 아니니까 노래를 들어주시나요 바로 할까요? 시크릿 가전 b j m 생날 때 갑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100초에서 빨리빨리 갈아타야 돼요 실례하잖아요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 준비. 자, 뭐 이거는 마음대로 해. 이거 나 이거 이거. 예. Yeah. 아. 아. <웃음> 자 준비 되셨나요? 준비 <자>, 되셨나요? 웃음은 처음부터. <웃음> 자 내려가서 시작해. <웃음> 어 빨빨. 아, 아. 어 빨빨빨. 하 네. 둘, <웃음> 셋, <웃음> 넷. 오뭐 이렇게 많이. 다섯, 해? 여섯, 아, 일곱, 하나 이구나. 그리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해? 여덟. 음? 아좀 어. 해야지. 열. 해야지. 오케이. 더해 더해. 아야. 시간 없어. 빨리. 하나, 하나 둘, 넷, 셋, 쓰, 넷. 더해 더해 더, 더, 더 <웃음> 하나고 열열개 네 지금. 더해 더해. 하나, 스물, 1오1육1칠1팔 십구, 2십2십2더 더해. 십이 한 개. 이 그냥 하나 더 세우자. 이십구, 삼 30, 30. 30. 오 착하네 그래 가 잘하고 있어 그래 34. 옳지 잘한다 36더해더30뭘뭘 아, 이거 방송 40 40 40, 40. 40. 아, 아. 아. 아, 41 42, 42 43 44 4 6 47 5 2 53 91 92 93 94 97 98 6 61 62 6 64 65 6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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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 그럼 네. 그럼요. 한 걸게. 그럼, 그럼 이번만 특별히 70개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아이구만. 이게 야 빌리하네. 이번에 오 성공하자 이번엔. 그러한 사람이 많이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다음 타자는 옆에서 누워 있어야 돼. 맞아. 미리 준비를 해서 아그 그래, 그, 그, 응. 그 있어야 돼. 하고 하고 올라가야 돼. 그그그 앉아 음. 있는 사람 두명있서할때 여기 하고 나서 바로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람 okay. Okay, okay. Okay, o k 고 y o k a 이거 시간이 좀 걸려 어. 그러면 은그 재민이랑 한번. 제노가 잡아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또 체인지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까랑 같은 순서로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 okay. Okay, o 재민아 왜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라어 �쩔어. 가다 끝내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좀 자, 자, 아, 우리 다끝나아나나좀 아, 하고 싶은데. 그럼 7개아7 어. 너무 많아. 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저 이거 조이강. 아. 오 준비됐어? �분만 해, 3분. 해리��분니까 <웃음> 3분 만 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츠 어. 고.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1 0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음. 아, 너너형좀각 어. 아, 가야 돼. 네 그렇게 잡아. 줘열어어 열어서, 빨리 수고해어 네, 빨섯빨 9 10, 11, <웃음> 12, 1 4 14, <웃음> 14 15, 16, 1박 17, 18, 90, <웃음> 안 20, 21, 22, 22, 23, 24, 25, 26, 28, 어, 말고, 29, <웃음> 29, 30, 32, 3 1 32, 33, 34, 35, 3 8 39, 2 4 35, 4 1 4 2 4 35, 36, 3 8 39, 4 0 4 1 4 2 43, 44, 45, 46, 47, 48, 48, 48, 48, 48, 48, 4이 48, 48, 4오 48, 48, 48, 4 48, 48, 6, 6, 8 9 10 대표 선수단은 <웃음> 의리의리한 팀워크 훈련에 <웃음> 성공했습니다. 야, 우리 여기 자리 하나 챌린지 코스로 <웃음> 이동해 주세요. 아, 챌린지 코스로 이동하시. 뭘또 챌린지. 내가 말했잖아요. 의리 있는 개별 활동 아, 오늘 어. 많이 했더니 좀 힘드네. 챌린지? 해내냐 가 볼까? 챌린지? 챌린지가 또 있어? 이쪽을 이쪽으로 가시면 돼 가자. 한가 볼까? 저쪽이네. 저쪽이. 요 자, 카가마 너도 빨리 와. 오랜만에 위문문액게했더니좀 힘드네. 안녕하세요 오, 재밌다. 오, 오, 오, 오, 우리의 안전을 어, 위해서 뭐야? 이걸 차야 됩니다 헐그 정도예요? 위험한데 자 카가미가 오고 있어 카가미도 와야지 우리가 알어 와라... 왔네 안녕. 카가미 왔어 어. 그 저거 이거 하라고? 떡볶이 만원 이거 머리랑 손 장갑이랑 어. 이거 다 차야 돼요 안경 안 벗어요? 안경 벗어야지 어이. 어. 드디어 안경 벗는 겁니다. 아까 아, 아, 벗었어요. 예. 어 재훈이 형 너무 웃기다 이거. <웃음> 아, 재민이 형 어이 있었어. 오늘 숙소에서밥 없어. <웃음> 아못 <웃음> <웃음>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라네>. 밥 없다고? <웃음> 아 어, 예. 버리야. 뭐야? 아 아. 어 나는 장갑이 아. 이미 한개더 있어. 된 건가요? 안전을 위해서 음, 잘. 아. 잘 잘 써야 됩니다 그그그 <뭔뭔뭔> 템포 Don't mess on my tempo <뭔뭔> 이거 좀보이자 okay. I... 안전 장비를 맞아요 여러분 항상 운동할 때는 안전 장비 안전 장비, 보호 장비 꼭 차야 됩니다 꼭 차야죠 그 후회 뭐야 이거 가가 여러분들 밥은 드셨어요? 네. 갑시다! 이거 좀 잠가주세요 자다 됐지? 지성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무서움은 형 뒤로 따라와 <웃음> 네, 네 형님 지성이 머릿속에 있죠? 얘들아 아, 같이 아, 가! 아, 머릿속 있구나? 응. 헐 진짜네 응. 대박 나는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웃음> 쟤네 형렌즈냐 <렌즈니어> 먼저 갔어 <웃음> 지성아 <웃음> 어 이리 와봐 시간은 사람은안 기다려요 천러야 천러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이거냐? 여기 있는데? 아, 여러분 꼼꼼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저희는 됐어 안 다칩니다. 네. 자 가볼까요? 김차무정 진짜 짱이야. 아야 아야. 기일이. 우아. 이로 가자 가자. 생각보다 높은데. 보. <놀람> 호. <놀람> 야. 왜저왜 <놀람> 이렇게 높아? <놀람> 일찍 훈련 있어. 왜 이렇게 <놀람> 높아? 아 힘들어. 왜 이렇게 높아? <놀람> 가. 야, 응. 그래서 태권도 하겠냐왜 어, 잠깐만, 이렇게... 제눈맞 나라. 아, 야, 야, <웃음> 야 잠깐만. 야형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이게이야 담력 이련 이렇게. 왜이지게 대사 아니지? 이렇게. 지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이의챌린이 좀... 그 어? <웃음> 어, <웃음> 코스를 완주. 완주. 아 이거? 챌린지 코스를... 아, 이거 이게 없는데. 챌린지 코스. 아 여기서 가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아, 야, 그, 아 맞아 스포이더 이제. 혹시, 어, 스포이 혹시 여기서 고소 공격 <웃음> 중 있는 사람? 없지 없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지성이... 그러면 진짜... 나는 나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하기 싫다, 선 없지. 없어? 괜찮아요. 오 어, 지성이. 다하 거야? 오 지성이. 도중에 도중 그거 땐... 없어. 아 도중 없어요? 어, 도중 탈락 없어. 아, 아니 아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화장실 있어? 갔다 수 왔지. 수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맨날 번올릴몇 명이 도전할까? 한명두명세명네명 네 다섯 명 다섯 명이면 진짜 올래 걸린 건가? 한 명씩 바톤 터치 나도 하고 싶다 나 하고 싶다 아, 나도 아, 하고 나 싶다 세명다 같이 하고 싶다 다 같이 하자 다섯 명 Five. 다섯 명 별이 다섯 개 네 여러분 룰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저희가 다섯 명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섯 명이 다 하게 되면 한 명씩 가서 바톤터치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젤리 젤리 싼네 무서우면 누다가 갈게요 와 근데 여기가 주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청담입니다 청담입니 여러분의 선택은 다섯 명입니다. 아 역시 하고 싶었어.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 볼까? 네. 고유 일번 런쥔. 오케이. go. 감은들. 저는. 아니지. 한, 한 명씩. 한, 한 명씩 도는 거지. 저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음. 나두 번째 할까? 네. 그냥 가 번째 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한가운데. 아 카가미도 해도 아. 되는 거 아니야? 카감이다 합시다! 카감아 합시다. 자 런준아! 가감아. 런준이! 우리 런준이! 너 시한, 시간 지나지? 시작 안해요셨지어 없어 어아 없어, 없어. 없어? 시작 위치도안았는데 그냥 막 가네? 오이, 오. 와 재밌는데? 자 런준이처럼 시작 맺치와아 외치... <웃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상상의 곧런준 춤춰? 와와 런준아 너 그거 같아 지렁이 와 이건 뭐야 우와! 야 지성아 너못 하겠는데? 진짜야? 야 이거 좀, 야 이거 좀나 진짜 화장실 가 떠올걸. <웃음> 야, 아 진짜야? 진짜로. <웃음> 진짜로. 우와. 진짜로? 우와. 채팅창 보고. 괜찮아? 괜찮을 거예요. 갈게요. 와. 이거 좀 무서울 거 아. 이거 이거 제일 힘들게. 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연진아, 달려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 이거 진짜 흔들려. 뭐야, 이거? 흔들려. 이 잡아야 돼요. 이쪽, 이쪽, 이쪽이지. 우와. 우와. 빡센다, 이거 박스가, 이거. 와와 재밌겠다. 와, 진짜 화장실 갖고 올걸. 어, 잘하네. 멋있어, 옆에서 아, 우리가 맞아. 잡아줄 수 있네. 와, 형, 아, 가자. 오케이, 마이 턴. 어, 무서워. <웃음> <웃음> <웃음> 잘하네, 잘하네. 내려오면 가. 가. 렛츠 고. 야 저기랑 여기 진짜 무서워. 설로야. 저기 저기야. 30초 안에 와야 돼. 에? 30초 안에 와야 돼. 우와 <웃음> 무섭다. <웃음> 1 2 3 4. 이거 약간 하지. 무서운데? 무서워? 아니 무서워. 저기랑 또. 어랑 저. 아. <웃음> 설라 <설날> 뭐 해? <웃음> <웃음> <웃음> 할수 있잖아. <웃음> 아, 잠깐만. 가자. 어, 이거 재밌다. 에, <목소리> 거 이거. 와, 거이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조심해. 와, 네. 와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흔들려. 거거 네. 흔들려.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데, 댓글 좀 봐주세요 무리하지마 얘들아 안전한 거 맞지? 네 안전한 할 거. 오 안전 장비 아, 다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모서 하면 내가 대신할게 이와중난 <웃음> 끝났으니까 이거 봐줄게 와우 천왜 <웃음> <웃음> 이렇게 늦죠 천러야 너무 아, 아, <웃음> 아, 안전하게 괜찮아 <웃음> 오, 오 뭐야 저거 아 대신하는 야. 게 진짜 하고 싶어 그런다 <웃음> <웃음> 어, 로로, 하리운데, 와우! 와우! 와우! 우와와 와우! 우우우 와우! 와우! 와우! 와아아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고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 <웃음> 아 하지마 이거. 미험해 위험해. 내가 잡아줄게 펠로야. 어. 잡아줄게. 하자. 아, <웃음> 됐다. 어, 아 어. 먼저 할래. 저한 번. 아니 아니 저 마지막. 마지막. 이거 생각보다. 야 지성아. 내가 가? 아? 지성아, 제노가 제노가. 지성아 어, 어려울 것 같은데 너한테? 진짜? 저기랑 거기 좀. 세 번째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네 번째 불려.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나네 번째. <웃음> 내가 다너 볼까? 이거 내려갔지? 어, 나 이거 뭐. 상관없어. 뭐야? 어? We got a fever 갑니다. 인스턴트. 아 so 이거 진짜 안 들린다 이제. 아니 진짜 첫거할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쉬워하는데 나는... 두 번째 거부터 좀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바토턴 아. w <웃음> <웃음> 지성이 <지금> <웃음> 한 시간 걸리겠대요. <웃음> 지상이가 그냥... 어? 뭐야 이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안 되네 아 못하겠어 스포하지 마 이거 안될거 같아 스포하지 마야 스포하지 마, 야, 형, 마. 이거 안될거 같아 스포하지 마 <웃음> 티저 티저 영상 얘들아 나 관심 좀 뭐라고요? <웃음> 어, 이거 왜 이렇게 <웃음> 늦어? <웃음> <웃음> 어, 저기 바퀴벌레 있는데? <웃음> <웃음> 아까 근데 진짜 본거 같아 뭐 벌레 같은 거, 아, 저, 아, 작은, 맞아, 거 있어, 저기, 작은 거 있어 작은 거 있어 그한 하면 그와틈 사이에 있 진짜 안 돼요 진짜요? 빨리. 어? 어? 성능이 확 남자. 여기요. 뭐야, 제가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공, 빨라? 나 바보 같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웃음>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네. 형 이거 잡아 줄게요. 제가 잡아 줄게요. 아, 이거 위험이야. <웃음> <웃음> <미안해>. 근데 위험해. <미안해. 웃음> 오, 오, 오, 오 <웃음> 잘하고 있어. 나도 <잡고. 웃음> <웃음> <현실 잘하네. 웃음> <우와. 웃음> 어, 형 제일 잘하네. 우와. 형형해 주세요. 도착. 형형 형. <웃음> <웃음> 아, 형, 형, 형. 지성이 가. 아 일단 한번. 아형형 형. 눈 지성이 마지막에. 아 그래. 그럼 지성이가 마지막에 하고 싶다니까. 지성이 먼저. 가볍게. 어 걸렸어. <아닌데? 웃음> 자 그러면 어, 네 번째 줄자가 나지민 선수. 선슈 예. 재민아 주. 아. <재밌는 거야>. 아 와야 돼. 러닝 러닝. 그냥 걷는 루머. 자 여러분들. <S> <S> 너무. 요즘에 이렇게요. 어? <먼저> 배경이 배경이 얼마나 또예쁩니까 네?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줄을 하나씩 잡고 이동을 해야 되 돼요. 여러분이. 네. <웃음> 와 깜짝이야. 같아. 자 저스로 트탑 탑비이 거기서 야, 또좀 아, 덥네 이게. 지금 뛰어가봐 여기서. <웃음> 야아이솔레이 <아이서랏을> 잘하는데. 스코스코 <웃음> 에이. 스코 <웃음> 너는 거기 아 여기. 거기 재밌어. 이게 재밌다고? 어. 그거 무서운 거야. 그거 해봐, 해봐, 해봐 전혀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거기가 더 재밌어. 어나 팔뚝이 얇아 보여. 근데 이게 이거. 이거 왜 흔들려? 이거 흔들리가 좀 무섭지. 신기하죠. 저기 바퀴벌레 있지. 아 진짜. 아니, 여기에 그 무슨 모기 같은 거 하나 있네. 지성이가 무서워하는 모기. 어? 죽여. 죽여 주세요. 오야. 커비션. 그 모기 오야. 죽이고 오세요. 오나해 아, 볼게. 오야. 이런 거 솔직히 무서웠다. 처음에 막압벽감도간 겁쟁이 재민이. 와, 이제 어떻게 하 자, 해. 다음. 다음 재민아, 오히려 거기가 더막 흔들려. 아, 이쪽은 말이죠, 여러분들. 요쪽은 그 나무 계단. 아니 이게. 그지, 그쪽이, 어? 그쪽이 더 흔들리지. 어? 그쪽이 더 흔들리지. 맞아. 그다음에 이 원통은 뭐야?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원래 그 안에 그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거 원래 쉬어 가는데 맞지? 쉬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아, 다리 통과하던데? 두개 다? 으악! 어? 어, 진짜 들려 어? 정말 안전한 아. 곳에서 지금 저희는 이건 들려요 네. 야막 혼자 막 가네 <웃음> 어재민형재민 형이 뭔가를 하면 오디오가 비질하네 그래서 어? 좋 아니 좋아요 뭐라고? 바보 같다고? <웃음> <웃음> 지성아 너 오늘 숙소가서 보자 어이, 어이. 아이. 지성아 숙소 가지 마 우와! 아이. 학생들이 여기에도 막 그런 거막 써놨네 누가 막 다녀갔다 어? 진짜요? 어안보이는데 어, 안녕! <웃음> 빨리 오세요 자 여기 원래 어? 도와드립니다 여, 여유롭게 하는 아, 거야 여유롭게 아, 너손발 필수 이거 좀 무서웠어 야 그거 그 뭐지 그 그게 더 그게 더 무서운데 그좀 암벽 등반 같이 되는 거 아. 우리 손 밟지 마 아야 아야 <웃음> 아자 아, 저는 야, 도착을 야, 도착을 파스다 잘 받아야지 지성아 가자 할수 아, 있어, 어이 알기 한네몇턴넘 파스는 좀 지성이는 하죠.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라는 데요 네. 시즌 여러분들이 자 저는 끝자 네. 지성 씨 아, 시... 지성지뭐이는일일지하하다다거야이다 지상, 뭐야? 아, 아, 아, 아, 아, 어. <웃음> 이거 뭐야? 다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이 이거 지성이 지성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지성아 그대로 그그 그 속도로만 가면 돼. 드림 더 써노 차 지성이 파이팅. 지성이 할수 있다 한 시간 지성이. 지성이 다음 주까지 할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 여러분 저희가 1 0 시까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지성이가 통과를 못하면. 지성이 아마 잘하네. 아니 어? 어, 지 잘했어. 어. 야 그거 무서워 그그 중간 그 거. 아니 이거 왜 앞으로 안가 이거. 지성아. 마음 준비하고 가. 야 이거 진짜 좀 무서운 곳이야. 형들이 겁을 주네. 한번 밟아봐. 괜찮네. 오 오, 지성이! 생각 보다 연기 뭐야, 있는데? 이거 보다 안무 역시 야구 선수 박지성은 다른가 어. 봐. 사실 안 무서워, 아니면... 지성아. <웃음> 저거 추저 이거 어딨어? 야 밑에 봐봐. 밑에 보고 있어요. <웃음> 아 그래? 아 밑에 보고 있지. 잡고, 잡고. 좀 섰나 봐, 섰나 봐. 아시라 아. 만세. 오. 지성아, 거기서 너는 그냥 기어서 가봐. 어 이거 뭐야 이거. 원통. Game, 뭐야 상품도 그렇게 안무서운데아 이거 원래 기어서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일로 와. 아 이거 몸이안 들어가요. 들어가. 옳지 옳지 옳지, 잘하네. 그렇죠. 잘하고 있어, 지성아. 그렇죠. 춤 추어. 게다리 춤 추고 있어. 춤 추는 거 아니지? 형 완전 흔들려. 흔들려. 와우. <웃음> 이거 좀금막나 빡... 뭐... 힘들지? 아, 어, 약간 힘들어요. 힘들 이거는 안 무서워. 여기 와야 돼.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와 이거 좀 힘든데? <웃음> 야, 이게 제일 무서워. 와.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팔이 막 부들부들 <웃음> 떨리고. 와. 와 떨려. 동아. 우리가. 아. <웃음> 여러분들. 제가 스포를 해줄게요. 아형 하지 마요. 아 형. 아, 아 형. 형.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로. 하지 진짜아 진짜로. 무서워. 아 진짜 안 돼. 아, 아,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진짜. 진짜로, 아 이거 진짜. 그럼 아, 애교 부려봐. 아, 애교 부려봐. 아, 애교 부려봐. <웃음> 형 지나가고 싶어요라고 애교 부려봐. <웃음> <웃음> 아 지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즌이 여러분들이 너한 시간 걸려도 기다려 주시면. 와 좀. 와 이게 진짜 무섭다 이거. 야 이렇게 와 이건 이렇게, 진짜 무섭다 잡으면 안돼와 이건 진짜 이거. 무섭다 잡아줘 잠깐만요 아,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야 잠깐 야아야아형 하지 마요 아형아 하지 마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진짜 진짜 힘들어 떡 나이 저거 저거는 진심이다 오 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성의 와, 진짜燥다, 진심을 진심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와야전와예아아 잠깐 와 우와. 돌아왔습니다. 야. 와! 가슴 차동자까지 돌아왔습니다 야와 이거 나 진짜 국가 대표 선수단은 담력 훈련에 어. 성공했습니다 이제첫 훈련 어. 장소로 이동해주세요 오케이 첫 훈련 장소로 가겠습니다 근데 왜 처음 훈련 장소로 가? 카가미도 빨리 오세요 또 훈련 있나 봐나 진짜 방금 아직 내안 인생 끝났어? 도전이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와내 아. 인생 도전이었어 이건 진짜 <웃음> 머리 조심하셔 <웃음> 와야 처음이야 이거 머리 조심하시고요 와. 시작. <웃음> 나 진짜 나 진짜 하다 진심 좀 나왔어 근데 아, 마지막에 진심이 나왔어 진짜 아 이렇게 또 끝내고 오니까 또 기분이가 또 아, 기분이가 또, 또 남다르네. 기분이가? 아 남다름 씨? 아, 어 쉽게 힘들어. 쉽게 남다르네. 야, 이거 대박이네. 박지선 생각보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철로가 생각보다 늦 늦었어. <웃음> 난 되게 천천히 했어. 자, 아직 안정... 카 가감이가 안 갔어요. s 로 e 세요 어. 카가미도 올, 오는데 시간 걸려. 어.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웃음> 이거 어떻 이거 어, 떻게풀하기 이거 뭐. 다 컸다. 다 컸죠. 어. 어, 나 이거 이거 이 이거 탁 이거 탁 o 거탁 o 이거 탁 이거 탁ota. 이거 이가 예, 서. 카가미 준비되면 불러 주세요. 키즈 카페 간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건가? <웃음> 아, 진짜 키즈 카페가 진짜 그 너무... 정도입니까? 어, <웃음> 키즈 카페? 레츠고. 키즈 go? 카페 치고는 약간 let's go? 조금 아이스 카페 레츠고. 카가미가 준비가 됐다. 고 난이도가 됐다고 다르지. 와, 이거 진짜 무서웠었는데. 아. 어. 뭐야? 뭐야? 불을 닮은 공하고 뭐야? 뭐야? 축구공하고 뭐지? 이 당근하고 이 의자 뭐야? 예, 이거 당근 산데 어? 이아니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아니야? 주딱주황인데주 어, 주황. 주황. <웃음> 어떤 스포츠로 영광의 순간을 재현할까? 영광의 순간. 축구. 어? 어, 피겨 스케이팅. 오я. 컬링. 아 싱. 그거 알아? 그 어. 아 아저, 어. <웃음> he's mine. 어어 아, 이게 뭔 말인지 <웃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훈련을 끝낸 건가? 그러니까 뭔지?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아, 이제 좀 마지막 테스트인가? 아이 지옥 훈련 중에 이 뭐지 그 리액션 리액션이 아니라 그 이겼을 때 하는 그 뭐지 세레머니. 어 세레머니 연습도 있나 보네. 아 세레머니. 아저기 뭐가 있네. 세레머니 음, 중요하 거지. 어아 지금 아, 아저 아, 아, 아, 아. 골러면가져가는거알았어스케분의입니다피겨스케이팅입니다피겨스케피겨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피규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피겨피야되피데피 피규어 피피어피게어아피어 피규어 피피자인상피자 잠시만요 여러분 피규 <웃음> <에이. 웃음> 안, 어, 안 이거 한번 떼볼까? 응 떼봐 봐 이거 아이 근데 피겨 비교... 설마 이거야? 에이, 아니지 아니지 에이, 아니지 에이. 이건 어떡해 컬링이지 컬링 영미? 아 영미 아 알자 알자. 영거 부서질 같은데. 짜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그 아니 이걸... 피겨 스케이팅 뭐 많이 아 받, 많이 그러니까. 아? 영광의 순간을 총 감독할 아, 선수는 런쥔, g 노 재민, 아, 네. 천러, 아, 네. 지성 이 k 딱 봐도 u 쥔 a l Ah, Kamduk. Lunch. c h e 요 Chen. Chen. c h i 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네. 유연성이 가장 높은 런쥔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야죠 응. 저런 포즈를 감독님 하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감독님 너무 응. 쉬운데 그러면 <웃음> 아닌가 철러 감독님 웃기겠다 감독님은 뭐 철러 런쥔이 어때요 아니 철러 철러 근데 다보님이 저를 어려웠어요? 보면서 런쥔이 <웃음> 아 안전철러 안전 여러분의 선택은 런쥔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감독님 감독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역할만 <웃음> 정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저 해설위원 어떠세요? 해설위원 목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 자, 렌즈 쟤잘 생겼어요. 너. 어. <웃음> 아. <웃음> 렌즈 오늘따라 아, 아, 키가, 키가, 키가 커 보인다. 이런 거 잘해야 <웃음> 된다고. 그러면 해설을 한명 있고 뭐라고? 해설원 한명 있고 해설 룸? 해설 룸? 해설 룸? 아 해설, 해설 원, 원, 원 아, 아, 아, 아, 원래 두명아 장소인이에요? 아, 아, 원래, 아, 아, 아. 원래 근데 일단 먼저 어떤 거 할지 정해지않을까두 아, 개가, 아, 개가 있잖아 당연히 여우고 아, 아, 난 아, 이게 마음에 아, 드는데 아, 아, 고난도 포지 그럼 너 그거 해두 아, 네. 명이서 하자 아, 그러면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다해다해다해아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오케이? 너 거야 그거 너다 해? 다 아 그래. 그래. 전혜영이 김연아 선수 저저 시급 올려 주시나요? 시급? 아, <웃음> 요 요즘에 시급 요즘 시그, 시급으로 받으세요? 아, 낮은 등급이에요. 시 시급으로 받아요? 네. 아, 감독님 안 되겠네. 요즘 누가 시급으로 그러면은 해야. 또 뭐가 있지? <웃음> 해설을 한명 있고 두 명. 해설위원 두 명. 두명 필요하니까 우리 천지가 해설명 하셔. 아, 너무 해설위원 해. 하네. 해설관. 천지에. 그럼 너는, 저는 뭐예요? 저는 바다, 그러면 빙판 닦을게. 넌 바닥해. 어. 어. 형님. 그럼 나는 빙판 닦을게. 넌 바닥해. 어 바닥. <웃음> 바닥 바닥할게. 위에서 하면 돼. <웃음> 바닥. 그리고 <웃음> 철판이. 허리아파허리아파 뭐하지? 음.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할게. 그거. 약간 김연현 김연현 선수의 팬.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팬? 팬할게. 팬할지 찬성 있어. 여기, 여기가 관전석 이걸 밟고 하는 네, 한... 건가? 아니, 아니, <웃음> 그냥 동작만 <웃음> 아,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완전 그냥 치우, 치울게요, 지상 우리 여기서 그거 하자. 연속으로 여기. 해야 된다. 지상하고. 야, 지상. 아니지! 여기. 여기 저기요. 저기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 아, 어? 어? 어, 어, 제가 저기 봤 저기요, 때... 저기요. 왜? 거기는 팬석이에요. 팬석이요. 저 팬석이에요. 아, 팬석이에요. 여기 여기가 팬석이고 여기 팬석이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 그. 자 이제 감독님의 감정 감정 큐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김연아는 네. 아, 김연아 씨는 네. 지금 김연아 네. 맞죠? 김연아 네, 네. 씨는 일단 어, 저희가 이 안무를 봤을 때는 좀좀 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한 아. 것 같아요. 아직죠 네? 아주 쉬워요. 아. 슬프고 기뻐하면 돼요. <웃음>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제 여기는 아주 환하게 해야 되고요. 아, 환하게. 환하게? 키스? 환하게. 환하게. 어, 야, <목소리가> 감독님 시범 보여 주세요. 아, 독님 시범 보여 주세요. 감독님 시범 보여 주세요. 와, 팀부동 님 잡소리. 야, 원래 중국어. 일단 여기는 환하게 해야 되고요. 환하게? 바호. 왜 씸마? 就是你我现在给你们这个就是设置你们的感情嘛. 就怎么发火呢 내적 갈등 알아? 내적 갈등? 그걸 하 그거를 표현해야 돼. 시범 보여 주세요. 시범. 시범을 보여 주세요. 모르겠어요. 내적 갈등이라 말도. 아, 그런 게어딨어 아예 시범 보여 주세요. 그러면은 아. 슬프면서 기쁜적인 느낌 보여 주세요. 와, 어렵다. 내가 제노한테서 보고 싶어서 이런거 시켰단 말이야. 아, 그럼 시범 보여 달. 아, 시범 보여 주세요. 아,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면 되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아, 일단 기뻐요. 한 바퀴 돌고 재미없어요 그니까 아, 내가 안 아, 한다는 거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웃음> 팬분들이 원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아. 자신감 아, 감독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맞아요 아, 감독님도 배우 해야 돼요 재미없을 각이니까 그냥 할게요 각이에요, 너무 기쁘고아 아, 아, 노래까지 나오네. 계속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아,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그러 감정 감정 어, 감정 때까지. 감정선이 풀어날 어, 때까지. 그러게 할 때까지. 그러게 할 때까지. 리 길어요. 다리. 준이 아, 아, 아, 아, 아. 거기서 거기서. 아 슬퍼 슬퍼. 기뻐 기뻐. 기뻐 기뻐 기뻐. 기오 잘한다 잘한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자, 그럼 네,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어, 잘 아, 그러니 이게, 이게 시범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제가 봤을 때황렌지수는아쁘지 않았던 거 같아요. 맞죠? 맞죠? <웃음> 이거. 아, 이거 어, 몇점 맞고 아, 아, 벌써, 같... 시작... 벌써 어, 액션 들어넘 거예요? 벌써 점 받을 거 같은데? 아, 아, 벌이 액션 0점넘었요 이거 450점. 450점? 아, 내가 한순 엔지 엔지 엔지 아, 엔지 지금 내가 얘기야. 지이 러지영. 이지영러지 형! 진진 <웃음> 아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뭔가를 시켰잖아. 뭘 시켰죠? 별로 야 카메라. 어, 배욱씨 저쪽. 자 마이크. <웃음> 마이크. 방에 <아니>, 얘기했잖아. <웃음> 분노. <웃음>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언니, 이쪽, 왜 이렇게 잘해? 그리고 이쪽으로. 뭐, 아, 아니야, 넌 잘하잖아. <웃음> 들어 봐. 들어 봐. 들었어요 나. 시정이는 <웃음> 내적 갈등 해설위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웃음> 표출하면서 해설을 <웃음> 해야 된다고 어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아 <웃음> 그리고 그렇죠? 처음는안하면서 <웃음> 해야 돼요 러시이 아우 잘하고 있어 형! 그거야 바로 러 바로 그거야 재민이 <웃음> 아 <웃겨>. 바로 그거야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테 a k 1 갈게요 테 a k 1아 가는 건가요? 네 t a 1 갈게요 <웃음> 야. 라이치있습니다 하나 둘셋 착. <놔람> 어, 내가 할게 자, 테이크원 액션 렇게 자, 어, 어, 이 아, 제가, 제가, 자, 자, 이렇게. 자, 이렇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야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야게 이렇게. 자, 가야이 제발, 다, 다, 다, 다, 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아, 뭔데? 당신 하죠? 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방금 무대가 끝났죠? 아, 무대가 끝났잖아요 에. 무대가 끝났으면 뭐 해야 되는줄 알아요? 인형을, 아, <웃음> 인형을 던져야 돼요 아, 인형을, <웃음> 인형을 던져야 돼요아 웃겨 어, 인형 인형을 던져야 돼요아 지금, 아 어, <웃음> 지금 제너라 팬이 지금 인형 던지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 씨? 점수 240 200, 200저용히200 소경 안 할게. 감정이 못해 먹겠어. 라주장. 야 얘들아 <웃음> 한번 제대로 하고 끝내자. 아. 방금만 방금 방금 제대로. 하자. 우리 방금 잘했지 않아 선생님보다. 디자인 우리 방금 잘했지 않았다. 누군가 제. 저기요 아. 저기요 어, 저기요 생각...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 막내 시들. <웃음> 들어보세요. 집중하세요. 들어보세요. <웃음> <웃음> 여기는 괜찮았어요. 아, 아 알아요. 여기도 알죠. 아주 알죠.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가 문제예요. 주인공이 문제예요. 주인공이. 왜요? 기뻐만 하잖아요. 슬퍼야지. <웃음> 교차가 안 보이잖아. 아니 주선 씨. 그러면 나제 보는 제 사람이 어떻게 감정. 감정. 포함하고 있어요. 알겠지. 넣어주죠. <웃음> 나 택수 갑니다. 지금 제노 선수가 감독님한테 요 화, 화, 화, 혼, 아니, 혼내고 어, 있어? 어, 화? 그, 어, 그.. 그 뭐지 어, 뭐지? 아 어, 어, 어, 어, 시작하면 아니야. 하세요 아 시작하면 하시.. 아, 시작하면 하시래요 사진비야 아, 아,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Oh 자 테이크 2 갑니다 <웃음> 제대로 합시다 테이크 2 액션 네, 주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노 씨, 이 제노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안녕이 네. 엄청 저는, 멋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 멘치. 아, 제, 제, 어, 지, 지, 지, 지, 어 지금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이쁜데요제 아, 와. 와, 제, 와. 제, 왜 이렇게 와, 많아? 제나야. 왜 왔어요? 제슬퍼 보여. 네번어그 제나야. 약간. 있는 같은데. 제나야. 와, 슬프. 노야 아, 왜 이렇게 팟, 팟, 팟. 아, 안 놀라웠어요. 박수! 해노형 인형, 인형. 박수, 박수. 재민이 형! <웃음> 국가대표 선수는 스포츠 영광의 순간을 <웃음>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와아 이제 여러분은 지옥에서 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와 여긴 지옥이었다. 와와 드디어. 와, 드디어. 드디어. 아데요지상씨 어, 어, 어, 어, 어, 방금 경기 어땠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아, 예, 저, 그, 어, 나, 어떤 말 나, 하고 싶습니까? 정말, 저, 정말, 아. 정말. 아. 너 뭐야? <웃음> 저, 야, 이런, 아. 내 젓갈. 때 아. 말할까 안 말할까. 아. <웃음> <웃음> 엄 아. 와, 정 아. 네. 아, 정말. 야. 수고했어 얘들아! 얘들아. 수고했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회식 가자, 회식. 떡볶이 집으로 회식 가자. 아 여러분. 금메달도 도착했어요. 아자 지금부터 한 명씩 금메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이어줘야돼 순도 0% 무려 순도 0% 금메달이에요. 해봐잘 보시면 제 이름 쓴거 있을 거예요. 진짜. 런쥐. 나 수고하셨습니다. 제노 걸왜 저한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자, 넌... 뭐야, 한 칸야? 이거 런쥔이죠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고요 여기 있습니다. 런쥔인 강도스 감사합니다. 런쥔인 강도브스. 괜찮은데? 자, 오늘 예, 아. 같이. 여러분들, 지옥 훈련 소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땠나요? 아구야. 아, 네, 여러분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셔고 저희가 드디어 지옥 예. 훈련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국가대표도 <웃음> 돼볼수 있고 그니까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아, 저 혹시 말하는데 죄송한데요 제한 네. 대만 때려와대요 누구요? 아 예예예 시비 걸었어요 또? 네네네 들아 내일만으로 주황사 파란색으로 청... 어떻게래 여기한테 화나고 <웃음> 있습니다 어때니까 지선 씨 천천천천 제눈아 제눈 그럴 때는 뭐 먹고 싶다고? 피자 먹고 싶어? 피자 피자? 얼굴 피자? <웃음> <뭐도>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Velvetia> 맞아요 네. 아 네. 자, 여러분 네 <.zetel> 아, 먼저 하세요 아세요?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지 할게요 이러면 화나 이러면 화놔 이러면 화나 아, 먼저, 먼저 내 쪽까지 좀화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를 이 지옥에서 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인사를 했으니까드림픽 <웃음> 시간이죠 지금. 선물 드리세요. 이번에는 저희 이 금메달. 네. 지금은 쓴도 0%지만 일단 배달이 갔을 때는 철러가 <웃음> 바꿔 줄거 순금으로 바꿔 준다고 하니까요. 에잉?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드림 드림 채장님. 네. 그리고 여러분 어. 드림픽 바뀌었죠? 아,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네. 바꿀게요. 도전 버튼 눌러야 지만 드림픽에 드림픽.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도전 오.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런진 씨. 다 네. 이거, 이거, 그 이거. 어, 옳지. 아, <웃음> 탑 런쥔 멘트. 지금부터 드림피 참여자들참제 참여자를 <웃음> 받겠습니다. <오 마이 웃음> 걸고 도전콜. 드림피 시작해 주세요. <웃음> 시작해 주세요. <웃음> <시작해주세요! 웃음> 버튼 누르세요, 버튼! 그럼 버튼 돼요. 버튼 누르세요 버튼 안 누르면 참여 못합니다! 아 지금 시즌 여러분들 엄청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어떠, 어떤 생각합니까, 지선 씨? 저, 전, 전... 아, <웃음> 과연 저, 오늘은 저, 어떤 저, 저, 분에게 회복이 돌아갈지? 아, 안 돼요! 아, 아, 시대라고, 시대라고, 파란색으로! 여러분, 네. <웃음> 과연 네. 어느 분께 금메달 그 순도 무려 0%! 아, 아, 아, 오늘 아, 지성마트 대박이네요. 50% 세일! 오늘은 <웃음> 맞죠1 플러스 1 행사고요 오전하기 버튼 눌러야죠 <웃음> 지금 사지만 어? 199만 원 지금 지금 발표를 한도합니다 발표해 주세요! 아, 발표해 주세요! 발표! 발표. 아, 발표. 아, 발표. 드림픽 탐정자를 발표합니다! 아 우리한테 안안 아, 아, 안 알려준 거지 아 탐청 아, 됐나요 여러분들? 아시게요? 어. 됐나요? 어. 됐나요? 다 여러분 덕이에요 됐나요? 갑자기 아, 그걸 왜 읽어? 와! 3점 아아아 다섯 아 분께는 정말...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시간 끌어주세요. 아, 다섯 아, 네. 분이 아니었어. <웃음> 아니, 다섯 그, 분이 아니었어. 시즌이 분이 분이야. 시간 끌어주세요라고 했어요. 5.1분이야. 5.1분. 네, 그래. 아니야 아니야. 5.1? 아닌 네. 아 그래? 안, 안, 안, 안, 여러분들. 아, 어떤 뜻이죠? 사람이 아. 너무 많아서 이게 약간의 딜레이가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정확히 5초 뒤에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반1 반의 반1반에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네, 드립이 아직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아주 역시 약간 과부하 걸렸나 봐. 꿈이 아니니 철같이 생긴 꿈. 그렇게 중요하구나. 안뜯어지네 여러분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초콜릿 됐습니다 아, 여 소리 들어요. 아, 됐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총 다섯 개니까 다섯 분이죠. 그렇지 네. 맞죠. 네, 여러분 금메달을 받으신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덕에 저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무사히또 탈출을. 탈출인가요? 그치, 훈련을 탈출이요. 마친 훈련, 거죠? 지역 훈련, 지옥 네. 훈련 탈출한 거죠 아, 그죠? 네, 지역 훈련을 탈출했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약간 김빠진 네, 얘기지만 네, 결국 뭐, 김? 다음, 김? 어, 어떤 김? 성경 김? 양반 김? 아, 예. 어. 어. 그 다음 주에도 어쨌든 저희는 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아, 맞아요, 맞아. 네. 항상 갇혀요, 우리 갇힐 예정이라고 그 운명이 거지. 좀 갇히는 운명이라서 아, 어쩔 수 잘, 없네요. 잘 갇혀요 네 아, 그래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가 만약에 갇힌다면 여러분 꼭 구하러 와 주실 거죠? 맞아요. 네, 어서 네. 세요 다음 주. 자, 네. 다음 주멘트해 아. 주세요. 네. 아, 네. 아 저, 그 드림픽 발표 명단은 퍼프 앱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 예. 아. Yeah. 공지 공지. <웃음> 공지 공, 공지 공지. <웃음> 네, 그러면 다음 주. 네. 자, 재민 형이 마무리해 주시죠. 스케일.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엔 또 어디에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 주에도 나를 구해줘 나 지금 간다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